내일 생일이에요. 안녕. 안녕. 앞으 출발. 출발. 출발. 출발. 출발. 자, 자, 자. 자, 자. 어 자. 자, 자. I'm <laughs> sorry. 자 아, 네. 네. 어, 훨씬 더 재밌고 앞으로 더 맛있는 아니 맛있는 <웃음> 멋있는 무대 만들어줬으면